뭔가 3년 전에 나도뭔가를 학교 너무 가고 싶어 무슨 어, 이 철저하게 하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. 어? 안가지리랑사람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둥과 사랑과 사랑과 사랑과 사랑과 사랑과 사랑과 사랑과 사랑과 사랑과 사랑과 사 거의 반 학기 동안 비대면 강의로 이루어졌지만 이루어졌는데요 저희가 이제 실기 위주의 학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계속 진행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디어 코로나가 좀 많이 줄어드는, 줄어들고 드는줄어 있고 좀 안정화되고 가 있어서 대면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내일 대면 강의를 하러 갑니다 음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또 친구들 학교에서 볼수 있다는 거에 좀 설레기도 해서 걱정 반, 설렘 반, 양념 반, 후라이드 반이네요 그러면은 우선 내일 가니까 자고 일어나서 보도록 합시다 네. 방금 막 일어났습니다 어 오늘 하필이면 은 1교시라서 8시 일어났네요 8시가 그렇게 일찍은 아닌데 이렇게 비대면 오랫동안 하다가 하니까 뭔가 생각보다 많이 피곤하네요 저위집에 씻는 소리도 다 들립니다 윗집도 1교시가보네요 어, 그 차를 태워달라 하고 전화한거니? <웃음> 살짝 그것 있고 어? 지성이가 안가나? 어. 수빈이가 수업이 아니야 아 그러네 그래 그 뭐지 너 수민이 알아 수민이? 맞아 수민이가 같이 가자 하더라 아 그래 알았어 뿅뿅 예, 뿅. 학교가 언덕인데 아무래도 위험하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운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차를 타고 갈것 같네요 <목소리> 하이하이 대명왕이 브이로그를 찍고 있지 뭐야 응? 그지 뭐야 야나 차문을 열어놓고 주차를 했네? 이게 수익인가제 쓰레기인 것 같은데 망했는데? 수민 하이 아 지금 첫 대면 강의 브이로그 찍고 있어 얘들아 아 그래? 왕동이 구독 아들첫 대면 어떠니? 첫 대면 대면 하니까 일단 너무 좋고 나 뭔가 설렌다 나도 뭔가 나 학교 너무 가고 싶었어 응 음, 맞지 그게 맞아? 그게 맞아 <웃음> 무섭진 않아? 사실 좀 무섭지 사람 겁나 많대 그치 네. 그래도 좀 줄어들고 있었어.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지. 다행이네요. 아무튼 가도록 합시다. 음. 너네 저건 다 했냐? 문진표? 사실 그게 아, 아니고 올라서 가 해야 되지. 어, 해야 돼. 내, 차 내려서 다 쓰고 가야 돼, 우리. 아, 진짜? 아, 문진표. 그럼 우리 차에서 네명 내려서 문진표 쓰고 다시 올라가. 아. 저서영 님. 아, 진짜? 그럼 우린 차 타고 올라가? 포포 <웃음> 올라가? <웃음> 근데 벌써 이제 그냥 걸어서 올라가면은 땀남. 아, 아, 그러니까 나. 어제 나 너무 더워 가지고 땀 기우드 잡았어. 야, 오늘 영화 가져가는 거, 어, 뭐 USB에 가져가는 거야? 난 USB에 담았는데. 아, 보내는 거야? 야, 난 근데 그냥 생각만 해왔는데. <뮤에> <근데 그냥, 어떻게 감사하는> 문진표 쓰려면 차 내려와야 되나요? 알겠습니다. 네. 어, 이렇게 여야 영국 카메라에 보내. 고하이 디릭, 디 아, 그거 아, 안된거안 돼. 아, 아 해야 게 <웃음> 이런 느낌 <느낌으로>. 아 <웃음> 재방문 스티커. 통하이. 하이 하이. 확실히 좀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이렇게 <웃음> 철저하게 하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. 아이고야. 너무 스케쳐 는데 그래 제체. <대체 웃음> 야너 뭐 얼마나 맞는 경우야? 아 불러 다시 재동이 <웃음> 괜찮아. 아, 다시 괜찮대? <웃음> 괜찮대? 다행이네. 열 올라가잖아. 특강 어, 기업 올라가가지고 문제 없는 기업? 어, 음식. 아, 아, 덕성만이다. 아닌가? 덕성만 3층 덕성만. 이렇게 가면 되지 뭐. 애 너무 어려워. 왕 학교다. 이번에 과제 재밌어 보이던데? 5 분짜리 영상 그거 우리가 소리 직접 다 만드는 거지. 액션씬 이런 거 되게 어렵다는데? 차 사고나고 이런 거. 아, 그런 거. 안녕. 지금 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어쨌든 무역옥정석께서 수업을 진행하게로해가지아 망했네. 너, 너도 안 가져왔어 너도 안 가져왔어 어? 안 가져있는 사람? 안가져어 수업 시간에 고정 자리 그렇게 네. 파일을 주낼수 있어요 네. 여러분들 컴퓨터 근데 아시겠어요? 설정 설정이 차라리 그럼 우리 잠깐 1 5분정 할까? 10분 정 합니다 편의점? 어. 어, 편이죠 어디로 가야되지? 학교 동선을 까먹었지 뭐야 아, 여기 여기 여기 여기? 여기? 지아이 10분 안에 아지 10분 안에? 아 그런가? 아오여 <웃음> 꽃가루 날리는 거봐와와 아, 꽃가루 알레르기 아나 꽃가루 알레르기 있는데? 있어? 나 있어 거야, 아 그래서 마우스. 꼬깔을 알리기 눈이 좀 그래 그럼 눈이 어떻게 해야 되나? <놀람> 퉁퉁뿐나? 눈이 퉁퉁이 됨 <놀람> 와. <우와>. 퉁이거비 <놀람> <놀람> <놀람> 입을 귀실이 쪄도 되겠네 아 <놀람> <오>, 뭐야? <놀람> 오, 기분 너무 좋은데? 간단하게 <놀람> 먹자 간단하게 나는 소고추 기장 소고추 기장 우리 안 넣냐? 먹으면서 가야 되나? 먹으면서 가야 되나? 사실 우리 지 혼났음 안 아, 늦은 것 같은데, 아닌가? 여기냐? 안 아, 늦은 것 같아. 있었거든. 어, n p 4가 여러분들이 편집 시간에 코덱이 좀 많이 다르게 돼 있어. 그래서. 진짜 신입어 신입생 애들? 어. 그 신입생 중에 한 명, 어. 내 우리 집앞 집으로 왔어. 내가 오라해서. 페이스북 친구여 가지고 오라 오라했는데 진짜 왔어. 아 진짜 왔어? 얘들랑 친해졌지. 음. 너도 이제 썩으시냐 나? 나의통 마음 면 끝이지 의사소통? 어 약간 어. 비대면이니까 저희는 실기 과목인 음향을 모두 끝내고 이제 집으로 가면 됩니다 근데 지금 밥 먹으러 가려고요 뭐 먹을래? 그냥 간단히 한숨 먹을래? 오 좋지 나쁘지 않지 한숨. 어, 이번에 대면 강의를 실시를 했는데 모든 과목이 대면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진짜 실기가 필요한 는 만나서 하지 않을할수 없는 과목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학교를 떠나야 합니다 꽤또거주아고 머무르고 있으면 안 돼서 빨리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대명강이뭐 뭐지? 얘들아 우리 음량이랑중 음. 음. 아무튼 확실히 실기과목은 대명 강이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 같네요 나 맨날 먹는 게 있어 뭔데? 참치, 야채, 감초, 고추장 <웃음> 저 참치, 야채, 감초, 고추장 곱빼기 주세요 <웃음> 참치야, 제고는 뭐 있어? <웃음> 참치 거야? 야채 감초 고추장 곱빼기 있어 참치. 참치. 아니가 여기 안안써 있을까요? 아, 진짜? 히든 메뉴야 이거. 잘 모르는 사람들 이 많아. 어, 회장님, 참치. 어 뭐야. 야채 고추장 감초 고추장. 고추 고추장 있나요? 이게 그저의히든 메뉴인 참치 야채 감초 고추장 곱빼기입니다. 근데 이게 3,500밖에 원안 해요. 이건 뭐 거의 게임 끝이죠. 아.. 언제 다 비비냐? 오늘 뭐하냐? 이제 너? 오늘? 편집해야지 그니까 <웃음> 근데 아, 현수 진짜 맛있는 거되일많음면 메뉴가, 메뉴가 진짜 많다 엄청 많아 안 보이는 것도 많아 내가 불닭 치킨 맛을 쓸수 있네 네 여러분 오늘 드디어 오랜만에 학교를 갔다 왔습니다 대면 강의로 인해서 어 이제 저희는 예술대학교라서 실기과목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인터넷으로 강의 들으면 정말 집중도 안되고 막 귀찮아지고 이런게 되게 많았는데 확실히 가서 하니까 집중을 할수 밖에 없더라고요 교수님이 앞에 계시니까 그래서 확실히 좋았던 것 같고 좀 무섭기도 했지만 어 학교 입구에서 철저하게 다 체크해주시는 거 보고 좀 멋있었습니다 역시 학교가 재밌네요 저는 학교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아무튼 여러분들도 코로나 조심하시고 그럼 이만 모잉